안녕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TV에서 재생 목록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만드는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위에 보면 네이버 TV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들어가 주십니다 좌측에 보시면 네이버 TV라고 써 있고 그 밑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채널 관리라고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홈 채널 관리 두 번째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널이 뜨죠. 여기에서 자기 채널 아트 서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메뉴 이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재생 목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 목록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새로 만드시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새 재생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신규 재생 목록을 등록하는 페이지고요. 여기에는 재생 목록에 맞는 이미지를 한개 넣어주세요. 넣으시고 재생 목록 제목을 제목을 저는 포토샵 그림을 넣었으니까 포토샵으로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강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포토샵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 포토샵이라고 재생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포토샵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확인된 것을 알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할때 여기에서 순서 편집도 가능해요 순서 편집 지금 6번이라고 써진 거를 맨 위로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한 칸씩 내리는 것, 한 칸씩 올리는 것, 한 번에 위로, 한 번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순서 편집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끝났으면 제외시키고 싶은 게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제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수정되었습니다. 뜨면 확인 누르세요.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겠습니다. 아, 동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아트 서랍 채널이 뜨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아, 눌러보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면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이 두 개의 포토샵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생각보다 간단하죠?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